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성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 저희 회사 안에 있는 뭐 하는데죠? 그냥 방인데요. <웃음> 어, 오늘 왜 왔냐면 제가 저번에 약속을 드린 대로 어, 제가 얼마 전에 울림 더 라이브에 이제 커버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주접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이걸 제가 직접 읽고 또어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 소리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네.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20일이 20일입니다 20일까지 원래 뭐어 이벤트를 하는 거여서 오늘 제가 직접 댓글을 읽고 선물을 어, 드릴 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댓글뿐만 아니라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웃음> 겁이 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자 먼저 아이디가 우리 오빠 하고픈 거 삭다해라 대불대불이라는 분이 한자로 이렇게 엄청 길게 써주셨는데 거의 편지처럼 써가지고 너무 정성이 가득해서 제가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하고픈 거 삭다해라 대굴대굴 님이 두시간 전에 남기신 댓글이에요 한자로 써있는데 우리 오빠 대박이야 용안에서 빛이 난다 <웃음> 세상에서 제일 존잘 하고픈거 삭다해라 우리 오빠 잘생긴거 <웃음> 모두모두 인정해라 오빠 정말 완벽해서 아무 말도 안나오지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대굴대굴, 우리 오빠 사랑해요. 일단 여기까지 댓글인데 그 후에 편지처럼 엄청 길게 남겨주셨어요. 뭐 요즘 김성규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하는 사람은 이 영상 봐. 오빠의 팬이 되는 걸 넘어서 모든 걸다바칠게될 거니까 오빠 이 노래 불러주면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크나, 크나큰 오예입니다. 오해 아니에요. 오이해입니다. 첫 소절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기절하고 안드로메에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거 쓰면서 또 보니까 외계인이랑 하이파이브 한 거였죠? 오빠 덕분에 제가 최초로 외계인을 본 사람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구복구복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반지하에서 35평 한강뷰. 우리 집은 김성규 알러뷰 <웃음> 아 이런 거구나 네또 너무 있어요 또 아 아니 이걸 오빠가 직접 보고 뽑는다고요? 오빠가 제 댓글, 댓을 본다는 그 자체가 성은이 망극하네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다이빙하러 갈게요 <웃음> 다이빙 장소는 오빠 마음속 오빠 저 원룸 살아요 오빠 영상 보다가 집에 있는 벽돌을 다 부셔버려서 <웃음> 아 이분 아. 아 그리고 저는 걷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오빠를 만난 이후로는 계속 뛰고 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오빠 목소리를 개 이름으로 표현하면 분명 레일 거예요. 돌을 넘어서 미치기 직전이거든. 오빠가 데뷔한 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데뷔 초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미모가 변함이 없어서 그런가? 저희 집 침수됐어요. 어떡해요? 오빠를 보면 흘린 내 눈물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네. 네, 아주 길게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우리 오빠 하고픈 거 삭다해라, 대굴대굴님. 앞으로 대굴대굴 그러셨다는.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은, 뭐지, 이거? 이런 식이구나 이채은 님이 엄청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웃음> 오빠 사실 본명이 조지 부시라며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 <웃음> 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이게 리듬 5를 누르기 전에는 앞에 오빠 사실 본명이 조지 부시라며 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클릭하니까. 음. <웃음> 네, 그리고, 어, 또 어떤 걸 읽어드리지? 음. 잠시만요. 지금 열심히 내리고 있어요. 이영은님 오빠 목소리는 베를린, 나에겐 너무 치명적인 독일 수도, 아 웃겨, 나도 웃겨, 독일 수도 베를린, 어. 이런 언어유희 좋았어요. 음, 좋았어요. 또 뭐야? <웃음> 이 <이게> 무슨 소리들이야? <웃음> 아, 진짜. 잠시만요 천천히 찾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일단 읽어 드리고 싶은 건 많다 읽어 드려도 되죠. 음. 자, 뭐야? 죄송해요. <웃음>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몰라주면 안 잡아먹지 김성규 당신의 노래실력을 평가하자면 C급 당신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고막치료가 C급 인간문화재 등록이 C급 C급, C급. 좋았어요 라임 베리규 오빠 목소리 진짜 허전하다 명불화전 김재은씨가. 아, 오빠 노래 듣고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계속 돌다가 저 탑플레이드 됐잖아요. 뭐죠? <웃음> 탑플레이드 이 팽이 이건가? 그냥 댓글인데 음, 아주 솔직히 어, 최화정씨가 주접 댓글 솔직히 표현력이 딸려가지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 들어도 또 들어도 자꾸 들어도 내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재생 버튼을 계속 클릭하게 되어도 자꾸만 자꾸만 규의 목소리의 존재감에 규가 전해주는 노랫말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빠져든다 블랙홀 같은 규의 매력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잡혀버린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피릿 In 인피닛 님이 성규야 그거 아니? 네 덕분에 내 삶은 빡빡하지가 않아 기름칠한 것 마냥 유들유들하지 또 같은 분이 김성규 너라는 사람 덕분에 내 삶은 삐딱선 타지 않고 정직선 네, 노잼이고요 <웃음> 자 공유... <웃음> 아니, 이게 음... 하연님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어요 황금과 소금 그리고 오빠 노래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또하연님이 오빠 영양철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웃음> 당신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수현님 이건 사실 그냥 댓글인데 오빠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 가, 대학교 가요 18년도 5월에 콘서트 가서 오빠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하필 그날 제일 생일이었던 거 아세요? 그래도 대학 가고 오빠는 제대하고 편한 얼굴로 앵콜콘에서 만나서 기뻤어요 이번에 커버해준 한개도 너무 간질간질 좋네요 진짜. 오빠 오랜만에 활동에 신호 걸린 게 보이니까 제가 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 다음 콘서트도 인스피리 친구랑 달려갈게요 앞으로 우리 자주 봐요 노래 선물 너무너무 고마워요 노래로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 앞으로 더 행복해요 자주 오래봐요 아수현씨 진짜 너무 고맙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셨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학도 연기되고 했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참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저 콘서트 때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생일날 제가 군대 간다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네요 여튼 너무 축하드려요 대학 가신 거자 음. 그리고 까꿍까꿍 님이 아직 안 봤는데 이렇게 일단 써 있어요 아니, 진짜, 김성규, 가지가지 한다. <웃음> 날 가질래? 가져줘. <웃음> <웃음> 자. 음, 음, 음. 아, 이게 너무 제 칭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민망하네요 성규오빠 태국팬이에요? 사랑해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가 사는 도시가 아이디예요 오빠는 혼자 다른 도시에서 산다면서요 천사의 도시 오빠가 천사라서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이쁘고 김성규가 다아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좀 읽어봤는데 자 지금까지 읽은 댓글들 어떠셨는지 사실 다 너무 칭찬이어가지고. 민망하네요. 자, 그럼 다시 리스트를 바꿔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만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바꾸죠? 아, 민망하다. 잠시만요. 일단 음? 아 여기 댓글도 있구나. <웃음> 어, 더 읽는 거, 네, 내더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리스트를 좀 바꿔서 다른 곳에 있는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음. <웃음> 네, 어, 됐나요? 네,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건 지금 리스트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 위로 올려서 이거 하려나? 아니 여기서부터 게이터. 내려서, 음, 오케이. 이건 뭐 아니, 방민성 그렇죠. 님. 남자분이신 거 같아요 형 찍는, 형 찍는 카메라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웃음> 뭐야, <웃음> 형의 귀여움을 다 담질 못하네 <웃음> 민성아,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웃음> 민성아 고맙다, 민성아 <웃음> 자 와 이거 너무 민망해서 못느겠어어떻게 q 아 m 님입니다 속보 김성규의 미모에 안구건조증 환자들도 눈물이 마를 날 없어 세계의학계 들썩 서울의대 교수 영화는 보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오는 현상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덧붙여 목소리가 악기가 아니냐 면 울림 악기 논란도 더해져 해외 토픽감이자 연구대상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하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뭐, 아직 밑에 안 내려봤는데 서민님이 서민 아이디가 서민이신데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네 <웃음> <웃음> 이건 악플 아니에요? <웃음> 아, 밑에 이안 눌렀는데. <웃음> 오빠 기다려요. 우주의 무대 설치하고 있으니까. 음, 이게 그냥 뭐. <웃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아라님이 이렇게 국어 사전처럼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인피니트 국어 사전 바로 열고 형용사 김성규 하다 목소리가 맑고 청아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멈춰서게 하는 목소리를 일컫는 말 그리고 예문 아 너는 김성균 목소리를 가졌구나. 이분들 <웃음> <예문도. 웃음> 저 새가 우는 소리가 참 김성규해. <웃음> 네 아라 씨 감사합니다. 아 이건 또 새롭네요. 인피니트 국어사전. 자 그다음 어 박도준 씨. 김성규 그는 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더위 아 이거 아까 비슷한 게 있었죠 더위가 없기 때문 아이디 빡삐입니다빡삐이 노래 들은 사람 다 타지로 이사간다며 김성규라는 판타지 네 뭐야 유진, 근데 유진이 유진신인데 유진이 아니라 유의 지읒받침이고 그 다음 유인이에요, 유진 버스에 타서 두 명이요 학생 혼자인데 왜두 명이야? 제 마음속에는 항상 김성규가 살고 있거든요 학생, 아끼는 돈안 받아 감사합니다 아이재미닛 <웃음> 이사 아 아이디어가 아 어, 유진씨 좋았어요 아 어, 칭찬합니다 유진씨 좋았어요 하면 어떡하죠? 아, 플라케쥐 응. His voice and singing skills are already killing me, and plus his leather jacket. O M G, my man. Thank you. Yeah. 그 yeah. 아이디큐큐. 님이 오빠 계란 한판 사면 맨날 스물 알홉알져온져온서요오요한테한테한없어없좋았좋요좋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i f n t q 님이 안녕하세요. 나사입니다. 오늘 지구 대기권 밖에서 두근두근 소리가 들려서 연락드립니다. 아, 원인을 찾았네요. 김성규 한계를 들은 인스피릿의 심장 소리. 그 밑에 다른 김성규 아이디가 찐이다 라고 <웃음> 댓글을 또 대댓글을 찐이다. 콜라 내거 하자규 님 해바라기들이 해를 안 본다며 김성규가 더 눈부셔서 김성규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부끄럽네요 아이디가 김성규 개쩔어 효경이도 쩔어 이름입니다 효경이신가봐요 이거 대화인데 피식 또또 내기할까? 못내기 나강효경이 김성규 있는데 걸리는 시간 좋아 내기라면 나또 환장하는 거 알지? 6개월 건다 깔끔하게 넌난난뭐 새끼야 깔끔하게 100년 건다.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무슨 말이야? <웃음> 뭐야 이게? 이... 아, 이 뭐? 인소대사가 뭐야? 인소가 뭐야? 인터넷 소설, 서뭐 늑대 교육 이런 것들. 아, 늑대 교육 혹시 아시나요? <웃음> 저 중학교 때 읽었던 막 그런 거. 그놈은 멋있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데사죠 손발이 없어질 뻔했어요 방금 네. 정아윤 씨 오빠 목소리는 TVN이야 이거 재밌다 즐거움의 시작 TVN <웃음> 이거 아시죠 광고송 즐거움의 시작 TVN 오빠 곡선는 t v n 이야즐거우면 좋았어요 하윤 씨 오케이 재밌었어 자. 아, 이거. 아... 김보민 님 요즘 긴데 내 장래희망 김성규 금리 <웃음> 제 금리가 있거든요 노래하는 김성규 성대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가성으로 넘어갈 때마다 입틀막 했더니 엥? 부정교합이 치료되었어요 오빠 꿀성대 때문에 전세계 벌꿀럽게 망하게 생겼다며 지금 비상 걸렸다네요 커피에 시럽 왜 넣어? 커피가 쓰면 김성규 꿀보이스 들으면 되는데 오빠 노래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 에스프레소도 바닐라라떼 맛이 난다 이거야 네 여기까지 제가 친구랑 선병호 게임을 하는데 선병호 게임 이거죠? 선병호 게임을 하는데 김성규 사랑하는 사람 접어! 했더니 글쎄 글쎄 지구가 반으로 접혀서 뉴질랜드 마오리 족장님께 인사드렸어요 환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유노 김성규 했더니 족장님이 웃으면서 한 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성규로 미아도월마오리 음. 족장님이 두 o 노 김성규였더니 울면서 나몇마디의 말과 yeah, <웃음> 아 좋았습니다. 포치 씨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마오리 족장 포치님. 보이드 집착 광고 김성규 좋아하지마 그게 뭔데? 김성규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음. 오케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못 읽겠어 와 그래도 읽어드리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손세정님 김성규 사랑한다 우주가 널 위해 태동했고 지구는 널 위해 자전하고 천지는 널 위해 개벽했으며 한강은 널 위해 흐른다 삼국시대에 김성규가 있었더라면 분명 김성규를 가지고자 전쟁했을 것이며 원나라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최들어 온건 모두 김성규를 탐내서였을 거야 김성규가 곧 인류의지의 역사이자 미래다 준넘이님 오빠 당신 내 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음색에 내 고막과 달팽이관이 손잡고 춤추고 있어요 아련한 눈빛에 치이고 목소리에 치이고 음색에 치여서 삼중추돌 났잖아요 정말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지희양님 오빠 제 외국인 친구가 꾀꼬리가 한국어로 뭐냐고 묻길래 김성규 목소리라고 알려줬어요 오케이. 다음 생엔 반드시 김성규 이인이여 <웃음> 이건 그냥 아이디가 웃겨가지고 읽어볼게요 <웃음> 나는 진짜 오빠가 너무 좋다 참다 참다 울음 터트리듯이 올라가는 고음도 너무 좋고 간절함 담아서 마이크 두손 힘껏 잡고 부르는 것도 너무 좋고 진심 다해서 노래 부르다가 살며시 눈 뜨는데 본인 감정 200% 담은 듯한 사연 있는 눈빛이 너무 좋아 오빠 진짜 쩐다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저렇게 부를 수 있냐고 진짜 오빠 볼때마다 세상이 너무 행복해 미세먼지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은 저 청량감 넘치는 목소리 나 쓰러져 나 행복한 사람 오빠랑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난 정말 행운 넘치는 사람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다 오빠 탓이야 감사합니다 07인스프리님 아 <웃음> 이건 아까 비슷한 건데 성규 오빠 이번 영상은 좀 허전하네요 명불허져 네. 정채연님 성규는 깜짝 놀랐을 때 오마이갓이라고 안 하겠다 대신 오마이 김성규라고 하겠지 왜냐면 당신은 신이니까 제목이..아 아이디가 잡상인님입니다. 잡상인님 13..14분죠? 13년에 초6 생일 때 선물처럼 메힐로그에 빠졌는데 대학교 입학하는지 지금까지 제 삶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꼭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크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꼭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 이겨냈어요 이번 노래도 너무 좋아요.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 보니 저도 엄청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낼게요 팬미팅 자주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 우리 상인씨, 잡상인씨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뭔가 힘을 냈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뿌듯하네요 또뭐 저한테 매일러브라는 노래를 듣고 맨힐 러브 때초6이었으면야 맨힐 러브가 몇 년도에 나온 노래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참 저도 기쁘고 어, 지금 하고 싶은 일 찾았다고 하는데 그일꼭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랭이떡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데 김성규 목소리 들으면 성은이 만극 <웃음> 김영선님 오빠 한 침대에서 셋이 잔다면서요? 칭찬과 소문이 자자해서 <웃음> 아, 칭찬과 소문이 자자고 해서 칭찬과 소문이랑 같이 잔다 최고다 김성규다 노바스 액체됐잖아 사랑의 영원히 노래해줘 음... 이건 뭐죠? 벨하고 TR 벨 슬러시 TR님인데 19분죠 오빠 유모차회사를 입사한다면서요? 인스피릿 마음을 애태우니까 오케이. 오빠 진짜 다 좋은데 어. 금이예주님 오빠 진짜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뭐죠? 내 심장 오케이 성규 폴라 저주시면안돼요님좀 깁니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2020년인거죠? 국복급 그 목소리와 가창력은 물론이요 잘생긴 외모의귀염까지 모두가 이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2020년이 아닌 김성규 32년으로 와요 <웃음> 나라 하나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성규님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화이트데이인데 제 친구들은 이거 듣고 다들 사탕 안 사먹을 거래요. 사탕보다 더 달달한 생그님 노래 들으면 된다고. 울더라 부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저의 신경은 울더라에게 몰빵되었습니다. V 앱에서 촬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날아갈 뻔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여기가 극락이고 천국이구나. 나는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지금껏 살아온 거구나. 내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라고요. 진짜 다 너무 좋았지만 대체내게서 뭐를 바라나요? 해서 가성에서 진성으로 넘어갈 때저희 고막은 그만 놓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았던 나머지 제 이름이 홍채원인데 홍대... 홍대체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라고 개명을 하는 것도 <웃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저 혼자 그냥 본다는 건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하여 각종 SNS에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좋은 콘텐츠 제작해주신 울린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꼭 하고 싶고요. 성규님에게도 노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성규 폴라 저주시면안 돼요,님. 채원님. 와, 이 개사. 제 이름이 홍채원인데, 홍태채댁에서 뭐를 더 바라나요? 라고 개명을 하려고. 개명하지 마시고요, 채원씨. 아, 재밌었어요. 홍 대체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홍 대체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웃음> 음. 자, 다음. 근데 이거 뽑는 거는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나중에 뽑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추첨을 하는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아까 일구하우 적던 거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찾고 있습니다. 기까지 3분이 남았습니다. 나 그럼 마지막으로 성교 한 개를 들을래요. 의사 하지만 노래가 3분이 넘는데요. 신이 노래는 인정할게. 정윤경님.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믿냐고 물어보길래 딱 하나 믿는다 했어요. 오빠에게 가는 횡단보도. 자 마지막으로 해빈님 세계 3대 마요 치킨 마요 스팸 마요 김성규 노래를 멈추지 마요 <웃음> 네 이제 댓글이 사실 좀 중복되는 내용도 좀 많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거 다 뽑아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원래 두분 드리기로 했는데 한 다섯 분 정도를 제가 추첨을 해서 지금 이제 다섯 분 맞죠? 열 분이 열 분이었나? 열 분을 제가 추첨을 해서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을 다 이제 통에 담아놨어요 그렇 분이 모아놨는데 자 사실 이 중에서 열 개면 굉장히 많은, 많은 거라서 자한 분씩 지금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콜라, 내거 하자, 규. 님. 와,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웃음> 자, 다음. 김성규가 사는 도시. 님. 와. 자, 두번뽑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채연님. 와. 세분도같고요네분 박민성님 유진님, 유인님 네, 아까 재밌었어요. 유진님 나는 왜그 즐거움의 시작이 웃기지? 마지막? 다섯 개 더, 네. <웃음> 김성규 개쩔로 효경이도 개쩔로 님. 네. 자, 네개 나왔고. 코치님. 보미님. 몇개 나온죠? 1, 2, 3, 4, 5, 6, 7, 8. 집착 광고 모닝. 자 마지막 하나. 영어 인스피릿 In 인피니트.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제 사실 그날 현장에서 찍은 게두 장이 있고 오늘도 현장에 와서 몇장 찍었는데 어 제가 좀 많이. 와가지고, 방송 끝나고 저찍어서보 어떻게 어게요따게따끈게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거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서직원분들직원폴들여서폴죠 여기 어죠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니까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읽어보도록하겠어니다어 음. 그거는 그 그거 어떻게 해, 이거? YL38... 귀여워 너무 귀 무지 귀여 엉끝 어떻게 짱귀여 미쳤나봐 엄청 귀여 대박 귀여 귀여워 너무 귀 무지 귀여엉어떻 짱귀여 미나봐청 귀여 대박 귀여 귀여워 너무 귀 무지 귀여엉끝요 <웃음> 프린세스민 아이디가 프린세스민님이시고 이게 트위터죠 인스타인가? 인스타, 인스타 댓글 둘다 우리 귀오빠 주접은 하루 온종일 60억 시간도 모자라 항상 좋은 노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가 막힌 커버 1시간에 1000번씩은 듣는 듯 합니다요 오빠 내꺼 넘겨도 읽기만 해도 만족만족 할테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화이팅 오예 감사합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고 아이디가 G, 그러니까 Z1, M, N1이에요. 아이디가 나한개 계속 들어서 영상 너덜너덜해졌어. 또 올려주세요. 네, 제가 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계획은 여유가 있다면 커버 영상을 좀 꾸준히 올리고 싶어요. 그게. 뭐 울림 더 라이브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올려, 올려서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사실 저는 엄청 큰데, 이게 또, 곡 선정에서부터 또 뭔가 이제 스케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 네. 확실한 거는, 어, 한번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다음에 또 다른 노래로, 다른 커버 곡을 또 올려서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구님 내 주접 울림 감당 가능인가? 혹시? 내한개 유스케에서 잠깐 불러줄 때 풀버전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쩜이래 딱 불러줘? 가사도 그렇고 진성가성 넘어갈 때 나도 뒤로 자빠진 성대 양봉장 차렸니 김성규 울더라비성 축하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양봉장? 양봉장? 뭐? 네, 그 이제 마무리. 나무 위키이건안 해도 되죠? 돼요, 이거요? 이거말하 어떻게? 이거라고? 말이라고? 이거는 그냥 그 직원분들이 모아 주셨는데 마지막에 나무 위키 이거를 이거 <웃음> 뭐라고 가지고 가지고. 자, 여이 이게 나무 위키 저를 치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육 여담 해가지고 여담. 의외로 랩을 괜찮게 한다. 인피니트의 두 번째 월드 투어 앵콜 콘서트인 인피니트 이펙트 어드밴스의 솔로 무대에선 솔로 이집트록 곡인 데이드림을 선곡했는데 원래 타블로가 부르는 랩파트를 본인이 소화했다. 맞아요. 어. 이거 누가 어. 쓴 거군요. 나무 위키 이거. 어, 아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에는 어째 본인 사진보다 다른 멤버들 사진이 더 자주 올라온다 그리고 그 사진들의 용도는 당연히 멤버들을 대차하게 놀려먹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가끔 자신의 셀카를 올려서 팬들을 설라게 하기도 상당히 매력있고 볼수록 빠져드는 잘생긴 얼굴이 특징이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언급한 성규의 외모 차량은 다음과 같다 눈이 작아 담백한 맛이 있고 아주 서서히 잘생겨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V라인 얼굴형에 각진 부분이 없어 웬만한 여자보다 부드러운 빗살무늬 토귀형이다. 또한 너무 얇거나 두툼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젤리 입술에 미소를 지을 때 봉긋 솟아오르는광대뼈는 작은 눈과 굴곡을 이고 금상첨화를 이루는 얼굴이 된다. 성규의 얼굴에서 이렇게 예쁜 구석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물이다 있을 수 있어? 하면 놀라게 된다. 그만합시다. 이기지 말합시다. 알겠습니다. 네아 어, 일단 오늘 제가 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어 부끄럽네요 많이 부끄럽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약속을 한 거니까 제가 직접 보겠다고 했으니까 어, 뽑아봤는데 어떻게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이나마 방송 보시면서 좀 즐거우셨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참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음, 또 커버 영상 잘 어, 들어주시고 또 봐주신 분들 지금도 들어주시는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준 제 회사 직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음, 어, 다들 진짜 제가 좀 부끄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사실 더 재밌는 댓글들도 있었을 거고 더 정성스러운 댓글도 많았을 텐데 제가 그걸 다못 읽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고 또 제가 싫어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부끄러워서 좀 읽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칭찬 이렇게 해주셔서 참 저도 부끄럽지만 어, 재밌는 시간이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언제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음, 아마 조만간에 또 회사 콘텐츠를 통해서 어,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커버 영상은 제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생각을 해서 더 멋진 노래 어, 멋진 노래 불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bye bye.